자, 아,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진도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이제 요약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요약지 132페이지에 자, 요약지 132페이지에 음. 자, 132페이지에 자, 머시 중한뒤 있죠? 그거 질문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약집의 머시 중한뒤 이걸로 이제 마지막 아, 영상이 되겠네요. 자 A 보세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증액, 증액, 증액하는 게 권리가 변화하죠.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는 당사자 공동 신청이에요. 어, 권리가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증액하면 은행이랑 집주인랑 같이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공동 신청이고 권리 변경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요. 예 이해관계 있으면 어떻게? 해?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 못 받으면 주등기랬었죠. 그 그럼 부기 등기였나 맞죠? 맞나요? 쇼 네, 그죠.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요, 이건 이제 표제부의 등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지목 변경은 소유자가 표제부에 내가 한달 이내 신청해야 돼요, 그죠?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 가 단독 신청으로 한달 이내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없지만 해야 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토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 있어요? 그럼 하필 할수 다른 제한이 없는 한은 하필 할 수? 있어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 또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신탁 등기. 여기까지예요. 이외에는 안 된다 그랬죠. 자, 할수 있어요. 지상 전세. 자,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토지에, 한필지에 저당권이 되어, 그럼 하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양쪽에 창설적으로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연애로서다 동일한 똑같은 조건의 저당권이 있으면 하필 할수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그죠 예. 한쪽에 있으면 할수 없다 그죠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로 주소가 이사갔구나 아, 공주에서 강남 왔구나 이렇게 명백할 때 그때 등기관은 각하지 않고 수리해서 직권으로 주소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죠 엑입니다 자, 이미 맞춰진 등기 차고 나빠진 부분을 발견한 등기관이 지체 없이 권리자 업무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겠 그래서, 요거는 잘못했는데, 사전에. 자, 왜통지한다 그랬어요? 왜통지한다 그랬어요? 경정 등기 신청하라고. 차고나 빠진 부분은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맞춰졌는데 원시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경정등기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라 하는 겁니다. 자, 권리자무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한 사람한테만 통지하면 되는 거죠. 다 할, 할줄려면 힘들잖아요. 이쪽에 두사람이한 사람 이렇게 알려주면 알아서 전달을 해라 이거죠. 맞죠? 에다 예, 권리자는 갑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착으로 을려들어서 완전 딴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고쳤을 게 아니지. 이건 그 불일치를 경정등기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 예,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해라. 이거 완전 딴 등기다. 자, 전세권을 하기로하의했는데 당사자가 신청착으로 임착으로서 완전 딴 등기다,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불일치로는 이 불일치를 경정등기로는 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우고 다시 해라. 똑바로 해라 그죠 고쳐서 대충 넘어가지 말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법인인데 법인으로 경정한다. 이것도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정으로는 안 된다. 맞잖아요. 경정으로는 안 된다. 이 새로 해라. 이죠 자, 말소 등기는 등기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말소는 전부 부적법일 때 하는 거죠. 다음, 등기된 부동산의 화재로 전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멸실를느끼 말소는 등기상 하나를 딱다 지우는 거고 멸실은 부동산의 톡으로 없어진 거예요 멸실등기죠자 등기를 신청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건데 깜빡 절대 안 되는 건데 등기에 들어와버렸어 그러면 이거 직권말소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니까 무효 직권말소 맞죠? 자, 농지 전세. 이건 신청 있어야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예,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잖아요. 자,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 제한이 없으며, 근데 말소의 말소도 허용된다. 이게 틀린 거죠.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실제 손해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게 이해관계인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제삼자 승낙이 있대. 자, 승낙이 있으면 그 제삼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자, 여기다가 주종관계, 그럼 되겠죠.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종된 권리자의 승낙이 들어왔으니까, 직권말소이 되는 거예요.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래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래요 그럼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겁니다 자, 너도 소유권 주장하냐 나도 소유권 주장하자 미리 한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삼자가 아니라 1자, 2자 당사자예요 그래서 제삼자로볼수 없다 맞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수하는데 거기 붙어있는 가감류 가채공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말소 되니까 종된 권리 직권말소죠이해관계인 예, 맞아요 순위 1번 저당을 말소한데요.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아니죠. 1번이 지워질 때 2번은 순위가 승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만약에 1번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해관계 맞아요. 그죠? 말소니까 이해관계 를할수 없죠.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됐으면 한 달이네, 한달이내 멸실 등기 신청하지요. 위반시 같은 없어요. 그데잘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인데 등기 가채워 놨어. 그럼 지체 없시요 근데 존재하던 건물이다 그러면 한 달입니다 한 지첩시간에한달에한달 과태료 없는 건 맞아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등기가 튀어나왔다 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첩시 정리하는데 존재하는 건물이 없어졌으면 그때부터 한 달을 따져야 돼요 지첩시가 틀렸습니다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자 소유권 명인만이 건물이 멸실됐으면 건물 명인이 원래 멸시된 길한달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대지 소유자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건물 명인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는 말이지 대지 소유자가 대유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부동산 표시 표시 표시 표시 표제부등기죠 언제나 주등기 맞아요 자 소유권의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도 주등기 주등기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이전과 처분제한은 다 주등기 처분제한 처분제한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은 부기등기 이게 맞죠 그렇죠?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이전이냐 또 처분제한이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자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직권으로 할 때도 있고 어쨌든 형태는 부기등기예요. 자 전세금을 구천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공동으로 가야 돼요. 예, 집주인이랑 전세권이랑 가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등기로 하는 거죠. 자 맞아요. 권리 변경은 승낙 없으면 주등기. 자, 근저당권의 채권처격이 증액, 증액,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죠 제삼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부부주 기억하셔야 돼요 없으면 외우면 안돼제삼자가 없냐 승낙이 없냐 달라요 제삼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예요 승낙 없으면 주등기 제삼자가 없으면 부기등기예요 예, 틀렸죠 자, 근저당권을 가면서 이전, 이전, 이전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100%입니다.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임차권 이전, 뭐, 환매권 이전, 가등기 이전 다 부기등기요. 소유권 이전, 겐 주등기.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나머지 이전 모두 부기등기. 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그면권리질권은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환매권 부기등기인데 거기에 또 이전은 또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언제나 소유권 이전에 동시에 들어가죠 동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붙여서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2번 소유권 이전 2-1 환매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상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 이건 부기등기죠 지상권 또는 전제권 둘다 되죠 자, 전전세, 부기등기죠. 전전세, 부기등기. 자,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소유권이나 정권을 양도했어. 그럼 가등기도 이전되죠? 그것도 부기등기입니다. 됐죠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다. 자, 다음. 141페이지. 가등기, 갖처분 명령, 네모, 치면, 예,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신청. 그랬죠? 가등기 걸자 갑이 의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단독신청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A는 맞고요. 다음 가등기를 명하는 법에 가처분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촉탁 등기다. 그럼 틀린다고요. 같은 얘기죠. 단독 신청이지, 촉탁이 아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가등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 법원에서 나한테 가처분 명령이 줘, 그럼 그거 럼 두고 내가 단독 신청으로 등기소에가는 거예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다가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촉탁해주지 않아요. 촉탁이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죠 소재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관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청권이 정지 조건부일 때 정지 조건 정지 됐어요 자 정지 됐으면 요거는 가등기할 수가 있어 지금 정지됐다가 앞으로 생길 거야. 그 가등기하는 거예요 자 있다가 없어져. 해제 조건. 그런 가등기 못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정의 조건은 됩니다 자, 가등기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자가 명인의 승낙을 받았으면 자 이해관계인자 이거 내모 쳐놓으시고요 이해관계인은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수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해관계인자 요거를 또는 또 하고 또 누구 있까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단독 말수 그럼 세 사람 나와야 돼요?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그랬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 소유권이 이전됐어도요. 본등기 본등기에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때그 당시 소유자가 되는 거지 지금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의 가등기 에 여러 사람이 가등 권자가 있다. 그러면 일부가 가서 내 것만 좀 해줘. 그럼 해줘야지. 지고 해달라는데. 자 일부가 가서 천원다 해줘. 그럼 안 해주죠. 네. 자 판례는 가등기 순위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성권 이게 뭐요? 예 채권적 전권이죠. 이게 넘어가면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랬죠 그래서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본등기를 했는데 보니까 당해 가등기에 대한 낮잖아요. 그럼 이거못 지운다 그랬어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감유가처분은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가등기 전에 하고, 당해 가등기는 못 지운다. 계속하고 있죠. 자 소유권 이전청권 보장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본등계도 당의 가등기니까 못 지운다고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죠 아까 이승철 등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등기 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자요거는 수리해줍니다 가하가 아니라 수리니다 가든기도 제3자한테 처분해니까, 이효리한테 넘어간다 그랬죠? 그거 넘기지 말라고 이승철이 가처분 걸고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됩니다.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용의권이잖아요. 빌려주겠다. 빌려쓰겠다라고 가든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이 했는데, 그, 가등기후 보내기 전에 당의 토지에 저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후수의 저당이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저당권 경매 넘어가도 이 지상권 끝도 없어. 선순위니까. 그럼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뭐, 그래, 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권말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돼. 아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그럼 쫓아내야지. 근데 저당권이니까 후수의 저당권이니까 침해 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자, 말소안 됩니다. 자 임차권 나는 임차권 임차권 가등기 위한 본능이 용의권이잖아요 근데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있어 그럼 쫓아야 야지 내가 써야 되니까 너 나가라 내가 써야 된다 그래서 직권말소 한다 맞아요 침해하죠 그다음에 저당권 가등기 나면 땡큐야 저당권 가등기 나면 다 데려가면 돼요 저당권이 선순위에 있고 뒤에 제3자가 용의권이 있건 저당권이 있건 뭐 소유자가 바뀌었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직권말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8월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90월도 시간 많아요 공부할 시간 많고 그동안 정리 안 됐던 게 마지막 딱 코너로 돌면서 다 정리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또 발생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고민할 시간에 공부 하나 좀더 하세요 확실하게 한씩 외워나가면 공부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어, 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시간에 하나씩 더 외우세요 그럼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공부량이 훨씬 줍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